안녕하세요. 오늘요, 이거 꼴뚜기, 이게, 이게 100g 이네요. 한 봉지가 100g, 얼마 안 돼. 이거를, 묻힐 어, 거예요. 이게 물 행주인데, 깨끗이, 깨끗한 행주에다가 물꼭 짜고, 이게 먼지, 말릴 때 먼지 묻었으니까 좀 이렇게, 음, 젖은 행주로 이렇게 좀 닦아줘야 돼. 살살. 약한 불에서 살살 볶아줘야 돼. 이 기름에 튀겨 튀기면 서 좋은데 기름 안들어하려고 기름기 없는데다가 이렇게 볶는 거예요 한 3분 정도 볶았어요 이꼴뚜기가 익을 정도로 볶으면 돼이 정도로만 볶고 양념을 해야 돼 고추 조그마한 거 하나씩 이거는 씨안 빼고 그냥 그냥 다질 거예요 꼴뚜기가 얼마 안 되니까 양념은 조금씩 고추장 조금 간장도 조금만 마늘, 참기름, 고춧가루. 다 됐네? <웃음> 간단해요. 음, 진짜 얼마 안 된다.